반팔을 만들 거예요. 시 이렇게. 반팔팔을 만들 거요 이게, 이게, 상황을 줄이지 않고요. 허리산만. 3만. 허리산만 이렇게 1인치, 2인치 양쪽에 2인치 4인치가 되거든요. 1인치힙 쪽은. 한식이니까 이 한식 조금 더 줄여야 되겠 그래서 얘를 똑같이 달라고 생활이시는데 이렇게 된했이잖아는요 네, 아픔은 그냥 그대로 두고요 이거는 어깨나 아픔은 다 맞아요 왕도 다 맞습니다 요새 이게 안 머리거든요 요즘은 이장히 폭발이 커서 타이트한 옷을 좋아하시고요. 이쪽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팔을 반팔을 하세요. 여기 보면은 지금 옷이 오래돼가지고, 와이어가 들어있는데, 와이어는, 와이어는 건강한데 비슷하요 와이어는, 네. 이게 지금 너무 힘이 없잖아요. 이렇게. 둥그러져가지고. 딱 이분이 이렇게 살아가지고, 차이나 살아서 야 되는데. 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래다 개시을 넣고, 다른 걸 넣어가지고, 이런 걸 넣으면 됩다 광목에다가 이렇게, 손이 넣고, 이렇게 안에 실지가 되어있는 한 2원씩 정도 될것 같아요. 톱을 에서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면 안에 짱짱해집니다. 지금 털이 다 들어갔잖아요. 손 너무, 넌 나가서 손 막, 이렇게 해서 손을 자주 베서주는 털이 싹 키어나옵니다. 지금 이제 부웅 뜨겠죠? 이 스팀을 한번 줘가지고 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털이 살아어요 이거 나왔으면 털이 지금 어릴 때가 지 잔잔해 죽었잖아요. 쓰스로 싹 비술 주면 됩니다. 털만 비술 주고 완성해가지고 지금 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일단은 뒤집어서 우라를 따서. 여기부터 하고 하나의 재단을 하고 왁기 재단에서 이거 제가 재단의 미술 왁기라고 해요 왁기하고 소매통하고 소매통 이대로 가도 될것 같아요 이정도 되면 얼마 안 냈거든요 근데 소매통이 반팔하고 소매통이 너무 적은 거는 못 싫습니다 유리촌 한팔 안 되거든요 소매통은 그대로 접어내고 그래서 상동은 그냥 살리고 허리선에서 이렇게 보들거는데 이렇게 가는 그것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작업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기 네, 지금 선면은 줄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펜을 빼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허리선이에요. 허리선 허리선 밑에서 약간. 곡선을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쩔지 모르니는 이렇게 꽂아놓고, 직선을쭉 내려가면 됩니다. 근데 하면서 이제 이런 데도 봐야 되겠죠. 터졌는지, 어졌는지 이게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이걸 봐줘야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쭉 뜯으면 되겠습니다. 항상 하다 보면은 뒤판을 뛰어내야지 일하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떼어내고 악기쪽을 떼어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뭘 넣었나요? 뭘 넣지 않고 봉조기를 박으면서 집어넣습니다. 지금 일을 좀 쉽게 한것 같아요. 그죠? 뭔가 좀 일을 아는 사람 소독들이 일어납니다. 여기는 이제 한 요거니까 그러니까 털 빼고 1인치 아이한까 3인치 되죠. 힙 밑에 지금 여기가 지금 힙인데 이렇게 흘는데 보니까 1인치1인치 8분의 1 정도 되는데 2인치 정도입니다. 대신에 터리선은 이 선을 이렇게 만들고사분을 해서 1인치 반 정도 되겠죠 네, 그럼 그걸 표시를 해납니다 여기가 허리석인데 이렇게 오라가 물리지 않게끔 오락을 풀리면 되겠죠? 이제 맞춰서 해야 되겠죠. 이걸 다 대주면 너무 빵빵할까요? 너무 빵빵할 것 같아요, 까지 되는. 이것은 소음은 안 되고 이것만 대줄 거예요. 개식. 계신. 개식만 돼서 못잘라줘반대로거든 네? 이렇게 됐죠. 근데 게 맞춰서 약간, 넘어가게 해줘도 됩니다. 중앙에도 저기죠? 이쪽에서 이렇게 넘어갈 거니까요. 하나가 응. 크게 해가지고. 손으로 떠도 되는데 움직이지 않게끔 미싱으로 조금씩, 조금씩만 박아줘가지고 뒤집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어지니까 이쪽에도 훨씬 더보게 좋겠죠? 그러니까 뜨기 전에 떠줘도 되는데 같이 물려주면 좋겠죠. 물 빠지지 않으니까 물고 응. 있으라고 끝때까지다 그 올라가 일단 힘이 훨씬 있을 거예요, 가 음, 훨씬, 여기 힘이 좀 있는 것같아보아 손질을 해오면, 가분죠 끝까지, 끝에서 기어 나오지 마라고, 아까 진입했었잖아요. 여기다가, 핀으로. 더 이상 넘어가지 마라고. 손으로 할 거니까, 여기는이 선을 향해서 이렇게 꾸며줄 거예요. 이 여기를 향해서 꾸며다 보면, 애린가 땡기는 수가 있어요. 이 판이. 그러니까, 이 선을 향해서 가야 돼. 묶어줄 때, 이렇게 해야, 나중에, 이렇게 딱 달아놨을 때, 훨씬 더 힘이 있잖아요? 어딘가 모르게 봉이 뜬 듯한, 새것 같은 기분이 있어요. 아 이게 능글능글 해가지고, 능글능글 하다는 얘기는, 전화사투를 내요 조금 전에 여기를 안 눌러줬으면 이게 빠져나오니까 여기 한번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미싱을로 한번 박아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면 습니다 여기를 따라서 밑에 거의 물려야 되겠죠. 내년 상은 안 받네. 여기도 상은 많이 받 여기도 해주셨어요. 여기도 제가 여기까지 들었거든 스티 싸움. h e a v e 다 전으로 잘라주면은이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자꾸 이거는 못쓰거든요. 그대로 갈 거거든요. 아까 보니까 여기가 지금 허리선이었잖아요. 여기를 음. 허리선을 놓겠습어다면은 어, 뭐 허리선을 거의로 잡아도 되나요? 원래 허리선이 여긴데, 그냥 허리선에 관여하지 말고, 그냥 쭉 가면서, 밑에 있는 기준으로 해서, 새는 이렇게 제동 여기 이선을기준으로만들어 이렇게 되겠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풀이 맞아야 되니 여기는 마찬가지 이 선하고 이 선하고 풀이 맞아야 되니까 니까 여기까지 여기 잘라내고 닫기만 하면 모르는 더 이상 이렇게 하트라고 접기만 하면 이건 6인치 나와이 제가 팔목에 한번 주고 6인치는 대야지 반목이 꽉조 있는 수가 있잖아요 간팔이 이렇게 여의분이 있어야 돼 그럼 이제 여기서 칼로 세 칼로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는 이거 깔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서 쭉 밀고 나간다 색깔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쭉 밀어도 돼쭉 밀어 <목소리> <목소리> 여기서, 여기서, 뒤에 치의 수평을 잘 잡아줘야 돼. 이게 이렇게 빵이 들어가 보고 그 선이 맞나 만나만나 안 맞나 맞나야 돼 잘못하면 엉뚱한 선으로 가면 빼고 가면 돼. 항상 뒤에서 이렇게 수평을 잡아줘요 이까지올 테니까 여기 을거이 6인치면 충분하겠죠. 아무 문제 으 그이 좁은 곳을쓸 수도 있는데, 노르만이 여기에 그의이렇 여기, 그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죽이 물려요. 물리다 보면 밀리게 돼 있습니다. 박을 때게 항상 이렇게 하 털을 잡혀서 이 끝으로 실 박혀있는 쪽 있죠. 그 위에다가 박는 거예요. 어, 여기다 박게, 여기다 이렇게 털을 잡혀주고 여기다 박는데, 나중에 마무리할 때는 그 선을 피해서 여기다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것은 뭐 검정걸로 하나 하얀걸로 하나 상관이 없지 않으로들어가니까 미싱 실만좀 바꿔주면 되겠죠? 하얀 실만항상 음. 붙일 때는요 바이 스텝 붙일 때는 풀이 밑으로 가야 돼요 밑에 지을 이렇게 당겨주면서 풀을 집어넣는면예요 틀어진 데 있잖아요 그냥 집어넣으면 된다고 집어넣어서 박힐 때게 여기 말고 힐 박혀 있죠 끝에다가 맨 끝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반드해서 지나가야 되겠죠 끝까지 잡고 반드해서 잡고 이렇게 해서 칼이 밀려서는 거예요 이렇게 반듯하 놓고, 집어넣어서, 밑에 칠을 생기거나 너무 놔주거나 그러면 안되요 정상적인 상태에서 그대로, 그래. 털 밑에서,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밑에서 위로 적게야 되겠죠? 이제 다른 데는 반대편으로 해야 되겠죠. 이걸 정확하게 박아놔야 나중에 일하기 좋습니다. 생면서 하나만 따주면 이것만 맞추면 되겠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안 된다, 이렇게 안하고는 초라 할아버지도 못 봤어요. 위싱으로 가길때는 이렇게 해서 가요. 봉조기로 가길때도 이렇게 가길면 훨씬 좋고요. 저는 봉조기에 가기가 싫어가지고 엉덩이 들기 싫어서 지금 여기서 그대로 가는 거. 어요 여러분들도 집에 본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손으로 떠도 됩니다. 가정용 미싱으로 해도 돼요. 유연한 마음 가정용 미싱으로 충분합니다. 핀 꽂았는데 그대로만 박으면 되잖아요. 반대편도 해야 돼요. 깻깽쪼간 대강을 받아도 되겠죠 여기서부터는 털에 좀 신경을 써야되요 밑에 치가 물려야 되니까 밑에 치가 안 물리면 안되잖아요 보고 밑에 치가 가버렸으니까 안 밑에 치가 너무 많이 구리면 안되니까 이후로 지나가는 거예요. 너로 하나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손거치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했다가 너로 한번 들어주고 이렇게 너로 한번 들어주고 이렇게 너로 한번 들어주고 이렇게 가면 좋았겠죠. 그러니까 손거치를 잘하는 사람들은 털만잘지어넣고손거을 이렇게 눌러가면서 밀리지 않게끔 털이 정확한 물열이 시접이 정확해야됩니다. 송곳질도 어슷한데 다른 것도 잘 안된다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꾸 오른손으로 당겨도 되고 이렇게 딱 당겨도 되고 왼손으로도 당겨도 됩니다. 시접을 일정하게 박아야 돼요. 이사이로 시접을 일정하게 박아야 털이 제들로딱 나오죠? 이게 안 박으면 절대 안 됩니다. 미싱도 없다. 손으로 뜨면 됩니다. 뜰때에 너무 촘촘하게 뜨면은 이게 온땅이 오래돼가지고 찢어져 버려요. 적당땅 알아서. 한 3mm 정도? 2mm정도 뜨면 됩니다. 헐치로 뜨면 됩요다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열러 뜯으면 안되고요. 손으로 뜰때는열 여러 고 자연스럽게 끝까지는 여기서 이렇게 끝까지 되잖아요. 이제부터 또 손으로 해야 되는데 손으로 가면 조금 힘드니까 일단 이렇게 해서 그럼 닭아놨다가 실만 뜯어보면 되요. 쭉 이렇게 넣고 모닥에 넣고 끝까지 하지 말고요. 여기서 이렇게 잡고 반드 잡고 여기서 실 끊어진 것을 빼고 한 3cm 뗐다가 저 여기도 봐야죠. 어느 정도인가? 선생이선생 말씀 나중에 손좀뜰때 편하잖아요. 뭐라고 한번 했다고 해도 됩니다. 이제 두번 인사 안 해도 되겠죠? 하나고 이거 배치를 해놓으면은 거의 똑같습니다. 배치를 할 건데요. 여기서 테스트만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는면 먼지가 좀 많이 나니까. 위에만 해보는 겁니다. 거기가 똑같죠, 지금? 거리 하나도 안물렸다는 얘기죠. 밀크 좋은 것 같아요. 이것은 털도 안 빠지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싹빗어주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안에 뭉쳐있던 털들이 싹 기어 나오는 거죠. 지금 라를 박아왔고요. 물라를 달릴 때는 세가지고 달려면 힘들잖아요. 이렇게 달릴게요. 커요 평이 그래서 통을 원판을 맞춰 가지고 계속 한 마리를 해 가지고 다시 만들 겁니다 그러면은 거의 다 끝났다고 봐야죠 지금 에리는 훨씬 나아요 통통해져서 그래서 마무리 할 때게 하면서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밑단을 핀으로 떴거든요 이렇 뜯습니다. 여유를 줘가지고 많이, 여유를 좀 많이 줬죠? 이렇가지고 손으로 뜨기만 하면 이제 끝입니다. 테라에 안에 심지를 넣어줘서 지금 이게 좀 짱짱해졌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제 빗질하고 스팀 주고 이렇게 옷걸이 딱어러면 마네킹 입혀보면 옷이 제대로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작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지금 왔습니다.